알레르기성 자반증 환자분들이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께서 음주 의 증상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. 음주는 자반증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자반증 치료 중에는 금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. 동의보감에서는 술은 성질이 몹시 열하고 매우며 과하게 섭취하면 독이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. 자반증의 원인인 열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되므로 자반 치료 중에 음주는 힘드시더라도 멀리 하셔야 합니다. 실제로 과음을 한 이후에 자반이 없던 분이 자반이 발병하셔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자반 치료 중에 한 잔만 음주해도 바로 증상이 올라와서 속상해하시는 경우도 참 많으십니다. 치료를 빨리 마무리하고 면역력을 회복한 이후에 음주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.